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은 IT 보안 컨설턴트를 위해서 학력은 선택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 썼던 모예킹이란 무엇인가? 아니면은 뭐, 실무자가 알아야 할 모예킹인가? 그 책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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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선은 이제 IT 보안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저희 관제 업무든, 음, 어떤 것든다 포함이 됩니다. 우선은요. 우선은 저는 결론은, 어, 소프트웨어 단가하고 비즈니스 관계들을 봤을 때 학력들은 이제 필수라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대표 입장에서 저도 저희 회사 인원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고민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 단가라는 것은요. 소프트웨어 단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분들은 또요 내용에 대해서 또 이해를 좀잘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소프트웨어 단가 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놨고 이제 등급이라는 것을 정해놨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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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000, 뭐, 2500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2500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잡은다고 했을 때, 이게 보통 평균이에요. 정말로 IT 보안에요 평균인데, 2500 정도로 잡았을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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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기술자가 저희가 고객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요 여기서 기준으로는요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는 돈이 아니고요 고객이 우리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갑이 을한테 주는 이 평균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돈을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대표자 입장에서는요. 저는 고객들한테 돈을 이기게 받고 여러분들한테 200이나 250 정도로 이렇게 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 받은다고 했을 때이 정도 줘야 돼요. 회사가 운영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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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형식으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세 배까지는 아니고 두배 정도만 하더라도 회사가 운영이 됐었어요. 음, 운영이 됐었는데 어, 회사가 이제 사무실이 생기고 어떤 비용들 막 참, 이렇게 비용들이 들고 여러 가지들 뭐 이렇게 복지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주위의 대표님들이요. 그럼 세 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00 정도에서 600 정도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보자하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받지는 않고요 플러스 고객들한테 더 받는 비용들이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킹 컨설턴트든 뭔든 거의 초급 기술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600에서 650 정도 정도로 받아 600 600언더바라 어, 받습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받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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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석사학위를, 이게 학사나 석사학위를 가지신 분들 초기, 초생, 그 초년생이죠.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초기술자로 들어갑니다. 경력이 쌓이지 않으면요. 쌓이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졸업한 분을 기존으로 3년 이상 수행되면 기술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냐, 요, 앞쪽에서 기능사 신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두배 정도가 더 낮아져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바로 요 인원이 고졸, 이게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왔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뽑고는 쉽겠죠. 그런데 바로 비즈니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투입을 시키고 싶은데 고객 쪽에서 원하는 기준들도 맞지 않을 뿐더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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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표가 어떻게 이제 고객들하고 해결해 나가냐 그런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사나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기술자 자격으로 가야 할수 있다. 그리고 기술자 자격으로 가야만이 이제 어 거기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도 최소 임금이란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언답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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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적어도 어, 2년 에이, 그쵸 학살 따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의 시간 굉장히 빠르면은 뭐뭐 뭐 1년 반이라는데 그건 거의 무리수일 것 같고요 아무튼 2년 정도의 시간들을 들릴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